내복 많이 봤어요 <웃음> 자, 무형이 켜주세요. 자, 무형 자 다같이, 다같이, 다같이, 같이스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웃었어요. 람몬스터였어요. 네, 아. 뭐가 괜찮나요? 네, 뭐, 뭐, 아, 보세요. 맨, 맨 뒤에 장을 보시면 됩니다. 네. 맨 뒤에 뭐 이런 거는 사실... 안 <웃음> 그러면 <한번> 벗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붙무 차지, 업무. 기운 난다. 뭐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라. 라. 라. 라. 라. 라. 라. 라. 라. 라. 바다 손아리야. 지 이거 보십시오. 아니 아니. 아니. 자 보이시오? 보이시오? 여러분. <웃음> 자. 알았죠 <웃음> 예. <웃음> <하나 쓰셔. 웃음> 여러분 아, 사실 사실 여러분 고구마처럼 보이는 것도 접시에 행동입니다 진영! 그래, 내가. 아, 진영! 아, 아 지금 뭐 어, 아... 이런, 아, 이런, 이런 소소한 재미 아 안녕하세요 merci beaucoup 재미 우선 점수 10점 대겠습니다 아, 역시 우편다 우선 점수 10점 되겠 우선 점수 너0점 되겠습니다. 우선 점 왜? <그래서> <어린다> 왜? <어린다> <leme enfant>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그 왜? 왜? 왜? 왜? 왜? 저는 그런 뭐 거의 이제 네? 탐, 탐, 탐정 2에 <웃음> 잠깐만 탐정 이요 증거 네, 수집을 해야 되니까 야가야 어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 일단 또 설명할 거 없네. 아... 좋아요. I know her face, but I don't know her What name. What movie? What movie? American. Um, uh, come forward a little bit. A little I know movie, but I don't know movie name. Google l e 계속... 자, 이제 안 빠질 거예요. 아, <목소리> 뭐야? 자, <웃음> 완벽한 댐핑입니다. 이게 바로 댐핑이에요. 아, 아시겠어요? <목소리> 한 번, 한번 나올 수도 네, 있어. 댐핑이 네, 네, 아니라 댐핑입니다, 이거. t 좋아하잖아 예. 책 있어요? 예, 있죠. 책? 네. 있어요? 있죠. <웃음> 그만책 지은이가 있구데요그책 보면 나오죠. 근데 같이 좀 싫어요. 어, 이거, 이 내가 만들었단 말인 가야 약간 사연 <웃음> 먹는 느낌인가? 에휴. <웃음> 습니까 정국 씨. 아, 뭐지알 <웃음> 아, <뭔지 알고>. 야, <웃음> 정국이가 팬들의 알람 또한 번. <웃음> 오. <오우>. 나. <마. 웃음> 우리 나라. 가십니다. <웃음> 哇！哇！哦！ bang b n g n g n g n g n g n g 그대여, 그대여. 근데 뭔가 잘 어울려. 지 <끄레> 같아. 그대여, 계케했습니다 okay, 고! <웃음> 아, 맛있게 <웃음> 먹는 거잘 아, 먹네 잘 먹네, 먹네. 9 0 <웃음> 자, 다음 아니, 다음. 뭐 얘는 진짜 일부러 먹으려고 그랬네 잘 먹네 아, 어? <웃음> 다음 다음 그대 그대요 근데 뭔가 잘 뭐? 어울려요 지지 짤을 거같은 그대여 빠밤 빠밤 빠밤 다섯 번째, 넷. 정국이 봐, 정국이. 야, 정국이 뭐야? <웃음> 빨라, 빨라, 빨라. 야, 잠 빨라. <웃음> 야, 조준, 야, 조준, 빨라. <웃음> 야, 거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하하 어떻게요? Five, six, seven, 몇 점이야? 190점. 좋아따라 <웃음> 어 <웃음> <웃음> 앉아. 기다려. <웃음> 야, 정화, 들어, 들어, 들어, 들어. 들어, 야야 들어, 기다려 어 들어. 들어, 들어. 이어 들어. 야어 들어. 들어, 들어. <목소리가> <웃음> 저, 저, 저, 저게, 저저 바로 주작이구나. 273명. 야, <웃음> 야, 정거 273명. 아, 두 배야, 두 배. 2배. <웃음> 아 진짜 너무 특이하다 너와 <웃음>